근데 이번에 탁월한 기동성을 찍어주면서 조금 더 이제 불수 있는 환경을 더 조성했다 그게 또네명각 뭐 여러가지 스킬들과 연계 내진격이 특히 그게 꽂힐 그렇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오, 네. 네 이를 또 마크를 해야 되는 게심리 선수죠 어 아, 근데 지금 뒤에서 아, 어? 시작부터 좀 세게 물었는데 배틀마스터가 일단 사실 데미지는 어, 보호막이 일단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지금 정말 좋아요. 아 그리고 기공사가 두 명을 동시에 물면서 같이 들어왔고요. 가지고 있고 있나요? 우리 됐어요. 한담이 키를 어, 가져갑니다. 힐, 어느 네. 정도 발이 풀려야 D를 좀 안정적으로 넣어줄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한담이 선수를 이 실버 태현이 노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커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체력들이 좀 빠져 있죠. 한담이 그리고 잠깐만, 이따 마찬가지입니다. 어 피닉스 파이밍 너무 좋았죠 지금. 체력. 안 그랬으면 기공사한테 다 잡아 있거든요. 네. 네. 둘 다운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요. 자 그래도 파이. 지금 서머너물면 오히려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스킬까지 쓰면서 병지게이지 체크되는 보습은 아니었고 잡았죠, 이거는. 기공장까지 던집니다. 네. 아, 근데 좀... 실버풍테오는 어쨌든 각성기 둘을 다시 한번 당겼어요, 괄고린. 진쪽에 맞은. 네, 지금 신뢰 선수의 시그니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 홀리나이트. 홀리나이트. 피닉스. 대거지가 무급권입니다. 와, 끼고 있었는데 오히려 킬캐치는 아까 훨씬 비교적 좋았죠. 됐습니다 네. 저... 자, 그리고 홀리나이트. 어시아나 끼우고 레오눈곱 선수는 지금 쓸게 아니라 아웃되고서 30초가 남았을 때 역전의 네. 기세를 위해서 각성기를 이제 준비할 걸로 보이는데요 전장의 방패까지 워리어가 켰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어 상대의 이 패로를 완전 차단해주는 그런 이 스킬 활용이었고 아, 그리고 주 남아있어서 지금 썼습니다. 30초 타이밍에 결국 아무도 안 깎이고서 끼겨서 슬 자라를 잡았네요. 동점 만들었습니다. 네. 기공사 지금 3단계까지 켰기 때문에. 아, 근데 질로스가 투, 한땀이가, 한땀이가 버티이가 율법 율법 정말 좋았어요. 네이브 시켰을 때 근데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서. 아, 아 1점 차이 너무 어요 근데 지금 세 명의 체력이 너무 쌩쌩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거 심내 선수 잡기도 쉽지가 않고요. 네. 서번너도 지금은 마리린 때문에 잡기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실버 폰테온이 오히려 쉽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자, 딜은 와. 실버퐁테오는 정말 골고루 골고루 그런가 하면 파이린은 늘 그랬죠. 한다미 선수가 팀 내에 많은 딜링을 좀 담당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사실 뭐 조합상 이 한다미 선수가 좀 프리하게 풀려서 3단계 타이밍에 키를 좀 쓸어 담는 이런 좀 상황이 나와야 파이린 팀은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실버퐁테온 입장에서는 그냥 16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골고루 좀딜 분산을 해주면서 적당히 맞을 거 맞아주고 어. 좀 안정적인 그런 포지셔닝 끝에 어, 이렇게 팀 승리를 어, 좀 만들어내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를그 사실... 타이밍에 맞춰서 어, 활용을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활용법이 네. 있죠 딜이 많이 그거... 들어가는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은 실버 퐁테온이 약간 뭉쳐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끼구연과 조금 맞았습니다 무조권을 썼어요 어, 양쪽 같이 줬고요 같이 같이 같이 하지만 한쪽은 일단 율법으로 각성기를좀 막아줬고요 네? 아, 근데 뜻도또가 지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실드로 약간 버텨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체력 빠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만들어내려는 건데 한담이 네 이거를 또가 또 선수가 일단 무빙으로 기공장 한 아! 말들 못 피했어요 방금. 네, 네. 기공장 뒤쪽에서 요거 근데 참 까다롭죠 풍신 기치은 어쩔 수 없었고요. 일단은 뭐 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기는 스킬 자 각성기 심판의 창 일단은. 마력으로 진영을 붕괴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이걸 한꺼번에 잡는 욕심도 나요 두명 잡고 한명 이탈 예+ 예자 이거 어그로 핑퐁으로 일단은 어 같이 조스케 빼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네. 체력들이 없어서 달고리 한번 그다음에 석가만 스쳐가 아 사라졌고요 아 이거 같이 내려가나요 혹시 아 이거 홀리 나이트도 같이 딱딱하게 만 어, 지금 보셨어요 실버퐁태온의 삼각존. 네. <웃음> 네. 내 공을 두른 상태.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아 근데 아까부터 야이마지 콤보를 누리는 게 너무 매섭기 때문에 저 한방각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대들도 잘 피해주고 있어요. 하이브 선수들도. 네, 특히나 이렇게 좀 뭉쳤을 때실버폭태이어 어, 자, 각성기! 권! 어! 나는... 생마 성공! 아 그래도 역시 흡수로 버틸 수 있게 잘 만들어줬네요 이게 뒤에서 또신내 선수가 잘 봐줬죠? 그쵸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완벽하게 좀 딜로 이어지않 안토로 커버를 하는 모습이었고 네 그래도 그래도 어어어 어, 가어요 가쳤어요! 뜬똥가또 하나 잡히고 자 여기에 워로트까지신내 선수는 버틸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 최대한 체력을 빼주면서 근데, 근데 쉽내도 쉽내도 아, 야 이거 버티기 쉽지 않네 네. 이러면 실버콩테오는 전반적으로 3명을 한꺼번에 다 잡는 이런 그림을 네. 생각할 겁니다 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급해서 왼쪽에 앞으로또 빠지는 모습이 었고요 그러게요 어, 여긴... 어 시간이 끌리 안되는데요 지 시간 얼마 얼마 불렀기 때문에 고대사 고대사 홀리이트기 때문에 홀리나이트기 때문에 시간이, 시간이. 파이를 끼규 어. 선수가 데미지를 예. 꽤잘 넣어줬는데, 보니까 확실히, 어, 서머너의 데뷔지 지금 받은 피해량이 꽤 많아요. 그죠 이번에 좀 많이 맞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한시 지역 쪽에서 그, 어, 뜯가또 선수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십네 선수까지 죽는, 예, 그 플레이가 굉장히, 어, 실버 콩태온 입장에서는 좀뼈 아팠죠. 네, 참 세트 갑니다. 이번 경기 상황면 승자 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지금 저 끝마스터 선수가 다운되면서 던져져서 큰 경기 불을 씁니다. 잘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네. 타이비 전반적으로 체력들이 이게 서로 맞춰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어, 근데 힘내가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도 1 0대 아직까지는 3레 트릴! 2레인지 2레스지 2레인지 2레인지 금다돌지죠레인지 2레인지 2레인지 2레인지 2레인지 2레캐지까지 쏟아 부지죠발인이2레오지 2레인지 2레인지 2레인지 2레인지 2레인지 2레인이 2레인지 2레인이거레인지 2레인지 2인지 2레인지 2레인인지2인지 2레인지 2레인지 2인 뭔가 그 정도의 모습처 보였습니다. 네, 어, 이제 배틀마스터. 하지만 어, 할거다 했고요. 흡철장 아래쪽 한다이 알림하지. 서머너가 그래도 고립된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배틀마스터 나올 때까지 바뀐 음, 음, 거거든요. 탄치공 네, 한번 울렸고요. 자 홀리라이트 각성기. 각성기 썼습니다. 저큰마스터 선수가 이거 이끌어가는 환경이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그, 자금썼 그, 자, 지금 썼어요. 또 갓또. <웃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줬고 여기서 체력 좀더 빼주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맞게는? 기규어 또 키규어 선수 쪽이 좀더끌리긴 하죠. 아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접근 마스터 선수가 진영을 붕괴 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마리린파워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도 이것도 은근히 신경 끌립니다 아쉬워요. 어, 다맞거든요한 담이 내오는 공이 아래쪽으로 봐주고 있었고요. 지금 아. 약간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기본자 아. 자한 담이 체력 없어요. 한 담이 체력 없어요. 근데 기규어 하나 끊어주고. 어? 아이고못 걸죠? 서로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마스터 선수가 좀 위쪽으로 돌았는데 이거 레오드톱 선수는 적극적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지금부터 오르지 스킬 윙드롱 오? 어? 아.. 뜨뚜가뚜가 마무리 이거 일단은 마음 급해지겠는데요 이거 심내역으로 많이 끌리긴 하는데 심내를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아까도 엄청난 생존력을 보여줬던 심내선수입니다 아... 자 아아 정말 이거 쉽내서도 잡고 밀렸어요? 지금 머너도 잡아야 돼서 아, 그렇요시간 시간에 선수의 예, 스테이지를 봐주십시오. 이힌 피해량 피해량이 적고 적잖아. 그렇죠. 네. 아까보다 제가 진짜 캐스터가 이러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딱 짚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일이 입장에서는 서머너를 계속 물면서 피해를 입히고 뭔가 판이 깔리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랑 다르잖아요 그림다